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일본 스타일의 아주 개운하고 새콤달콤한 간장 드레싱 소스의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일식집에서 아니면 뭐 일식 정식의 이렇게 사이드 디쉬로 나왔던 그 양배추 샐러드 기억하시죠? 아주 잘 어울리는 간장 드레싱인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과 꼭 레시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의 심지 부분을 제거해 줄게요. 저는 평소에 양배추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이양배추로 오늘 만들건데요 이렇게 심지를 제거해 준 다음 양배추 잎을 하나하나 벗겨줍니다 저는 지금 짜투리 양배추라 좀 잎이 작은 편인데요 잎들을 모아서 둥글게 말아 준 다음 가늘게 채를 썰어 주면 돼요 이렇게 자르니까 양배추가 예쁘게 가늘게 썰어지더라고요 중간에 양배추 잎의 두꺼운 그 줄기 부분도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다시 돌돌 말아서 예쁘게 썰어 줍니다. 그 다음은 썰어둔 양배추를 세척해 줄 건데요. 식초를 두세 방울 정도 푼 물에 양배추를 10분정도 담가줬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장 드레싱을 만들건데요 일식 양배추 샐러드는 새콤한게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먼저 설탕 한스푼 간장 두스푼 식초 두스푼 미림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깨도 한 스푼 정도 넣어줘서 이렇게 섞어주면 아주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참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고소한 향에 새콤한 맛이 가려져서 개운한 맛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참기름은 조금만 넣으시는 게더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둔 양배추 위에 드레싱을 뿌려줄게요. 오늘도 레시피 너무 간단하죠? 사실 이 정도 드레싱 양은 한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돈가스랑 조금의 샐러드를 먹을 거라서 오늘 만든 드레싱의 반 정도만 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네 오늘도 간단한 양배추 샐러드의 간장 드레싱 여러분 꼭 만들어보세요. 정말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